아아다 왔다 서울이요 여기서 부산행 기차를 타면 돼아 아, 아, 기차를 타야 되는데 어어아 고모님 아예 반갑다 아, 어떻게 젠진했냐? 어 어떻게 처리했냐 아 다시 못 정하시네요 아이 당연하지 야, 어서 기차 에올라 타자 아예 아하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왜왜 어, 왜, 왜 그러세요 아줌마 줄을 서어왜 모니코만 커가지고 그리고 아저씨 줄을 서세요 아이게 바빠 죽겠는데 뭐주래야 수락으로 아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 이상하네 아 타자구요 어쨌든 오케이 아이아 근데 저 아줌마 뭐예요 되게 이기적이지 않아요? 아 그러니까 말이야 야 이제 곧 여자 출발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방송 나오네 방금으로, 안녕하세요. 어, 아저씨 어디 계세요? 어 고마워 일증 있어 아하 여러분들을 위해 간식으로 도넛을 준비했습니다 아! 도넛 줬대요 아이씨 도넛! 도넛 먹자구요! 어 그럴까? 제 이름은 승강기 라고 합니다 하하 <웃음> 뭐야 승강기래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! 어쩌면 여러분을 부산으로 모셔줄 김 부산이라고 합니다! 하하하 <웃음> <웃음> 그럼 뭐 동생은 감서울이야? <웃음> 진심으로 <웃음> <제일> 감사드립니다! <웃음> 어 뭐야 벌써 밤이야 아우 여러분 지금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피곤하신 분은 주무세요 아동석이형 마동서이 씨 어디 계세요? 살려 어, 주세요. 어, 여기 초비가 있어요. 아, 어 뭐야 이거? 아! 어. 아이고 아까, 아이고 학생, 도아가 아이고 학생, 초비 좀비, 초비가 나타났어. 저 에, 저저 초비야. 아이 동석이 ơ 있어동석이형 아! 동석이요, 있어, 동석이요. 어. 가도박아도박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 좀비를 어, 왜 이리 오글해 양반이 아 아줌마 같이 좀 삽시다 그냥. 뭐 올라와 오 진짜 이 양반들 안되게 되시죠 나 지금 당신들 책임질 거야 아 아줌마 그 더불 뻑뻑이고 좀 합시다 같이 부상 가는 처지 그러잖아 그 좀비 어떻게 됐는지 아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도대체 그숙모원 혹시 저기 좀비한테 물린 거아니야 잠깐만 여기 어딘가 화장실 키가 있을 거야 우리 화장실로 갑시다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동석이 형 화장실 키 찾아보자고요 으 아, 아휴... 이가 숙머리 물렸으면 큰 낭팬데 아... 어? 여기있어요 저였어요! 어 같이 들어가! 같이 들어가자고! 이거 컴컴해야 이건 또... 아유와 이거 봐 이거 봐! 이거 봐 좀비 좀비! 어? 숙머리 물리게 확실해! 어우 빨리 나갑시다! 어? 빨리 나가자고! 예 잠깐만요... 아이물리안 열려요! 문이 안 열린다고요? 아 고마 올라가 빨리. 아 예. 아 무슨 소리예요? 어 조비야 움직이지 마. 아, 알았어요. 오뭔 오, 뭐 난리래 뭔뭐 난리래 진짜 왜이들 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얘네들? 와 조비야 어떻게 해? 안돼 있어 살아야겠어 살아야겠어 자리가 좁아 죽이려네 저리가 저리가 저리 가! 뭐 어, 아, 아, 그래요? 어어왜 그래 아줌마? 아. 아니 진짜 뭐하시는 거야 아줌마? 문이 안 떨어졌잖아요. 잘들어 어? 이래살수 있는 거야 좁았다고 자리가 그렇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아줌마 너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알았니? <웃음> 아줌마 진짜 너무 싫어 동성이야동성이야 동성이야. <웃음> 됐어 우리길바빨 탈출하자 어? 빨리 이리 와라 <웃음> 진짜 아줌마 못냈 살려줘요 살려줘요 l u t e s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 t 머니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 칼을 고르셔야 될지 마셔야 될지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e Salute, s 고 l 우리 운명이 달려 t 다고 a 아, l u 빨리 안돼 이 u t e salute. s a l u 아 e salute. s a l u 야 e salute. s 래라 u t e s a l u 안 골랐는데, 저 기관사님 믿어도 되죠, 차장님? 차장님 믿어도 되는 거죠? 야청한목적어지 사실 난좀비다라 봐봐요, 집사 어, 어. 어. 방금, 방금, 방금 그 사람이 준비했었어. 가를 잡았었어야 된다고? 어. 아이, 아, 바보같이 아, 진짜! 아, 어? 여긴 아까 왔던 서울역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예, 구멍아구멍아 구멍아. 동수아지씨좀 전까지 좀, 따라 같이 있었는데, 좀,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지? 야! 아, 아 아유, 오랜만이다 반갑다! 뭐가 오랜만이에요? 저만까 같이 있었잖아요? 아 무슨 소리 에이. 하는 거야 이놈이 너무 뭐 꿈꾸다 왔냐? <웃음> 아니... 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? 너나 나나 어쩔 수 없이 부산행기차를 타야겠다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아까 봤던 아,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야 고봉아 어쨌든 일단 은 부산행기차를 같이 타자 알았지? 에, 에. 자 이쪽으로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이 아줌마 줄 쓰라고 하겠지? 저기요 저기요 줄 쓰세요 어? 당신만 목숨이야? 빨줄 서요 아줌마 아랑새 그거 너무 그냥 야박한게 하시네 아줌마 왜 동숙이 아 밀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빨리 아, 줄서 너도 어제 진짜 정신없어 진짜 아... 어쨌든 타자울도 아 타면 안 돼요 형 타면 아 진짜 저형 진짜 내말안들어서 아휴 어쩔 수 없이 타야겠다 아휴 야고모가 들 네,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지금부터 제말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좀 있으면은 순모원이 얘기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으로 안내할 순모원입니다저순모원 이름이요 승강기래요 제 이름은 승강기라고 합니다 어? 어! 승강기? 너어한 거야? 저기 아저씨가 김부산이라는 아저씨일 거예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, 을부산으로 모셔줄 김부산이라고 합니다. 와, 아, 여러분, 야, 러 뭐냐 진짜. 그리고 형잘 들으세요. 저 아줌마만 조심하세요. 저 아줌마가 여러확 밀어버렸다고요. 뭐 어, 진짜야? 어, 알았어. 여러분, 여러분, 아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 진짜. 아우 분려살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아 여러분, 여러 준비야, 준비! 좀비. 도망가다 아, 저기다! 어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! 생긴 거 봐! 준비 나 불리면 어떻게? 어, 들 때면 처리가, 처리가 내 자리로 오지 마. 니들 어? 처리가라고! 아, 아줌마! 이게 이상이야! 뭘 이상이야? 뭘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준비가 사라질 거예요. 봤죠, 봤죠? 와, 그러네. <웃음> 형, 이제 빨리 저 아줌마 몰래 화장실에서 찾아서 우리 우리끼리 들어가요. 우리끼리. 어, 여기다. 여세. 어 그래 코가 <웃음> 형다 왔죠? 아줌마한테 얘기 안 했죠? 어 얘기 안 했지 뭐 얘기 안 해? 아, 뭐야, 나 빼고 도망가려고 그랬지 어 아이, 이놈들 진짜 안 못했어 니네 아줌마가 더못했거든야형 빨리 위로 올라가요 빨리 위로 올라가 어 알았어 코가 위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지 어 잘했어요 아, 어 나도 같이 올라가 저희 아줌마 아줌마 됐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아줌마 진짜 아. 못했거든요 구봉아! 그 어떻게 여기 어디까지 있으랴 되겨! 여기서 조금만 버텨 형님! 버티면 돼요! 야! 나와요! 어! 그래 그래 아! 문 열렸다! 다시 한번 나한테,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 건가? 어, 좋았어! 벌써, 이번엔 실수 안할 안 거야! 하세요. 자! 지금부터 이 칼을 고르셔야 될지 마셔야 될지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동석이 씨 저, 저 사람 좀비에요칼 잡아야 돼요! 무조건 칼 잡아야 된다고요! 어, 그, 그래? 알았어, 그러면 좀비 녀석 가만히자 않겠다